열개 중에 일곱 개가 지금. 그죠? 네. <웃음> 이렇게 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전 손톱을 깎아 본 적이 없어요. 또 뭔가 이쪽 이쪽 이렇게 4개는 예쁘다, 네 개는 좀 이쁘다. 그죠? 이쪽도 열심히 잘 길러 와요? 네. <웃음> 자, 수고하셨습니다. 두 개는 잘 지켜 왔고요. 그죠? 네. 그리고 여기도 그나마 잘 지켜왔는데 얘만 그죠? <웃음> <웃음> 놔주세요. 이게 그 인스타에서 판매하시던 거예요? 네. 아... 언니 같은 손님들을 위해서 손톱 색깔이 <웃음> <웃음> 좀 괜찮아 보이는. 근데 이것도 평평해야 바를 수 <웃음> 있잖아요. 음, 그래서 투명한 걸로 투명한 걸로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핑크를 바르는 거지 색깔이 예쁘게. 이런데 들어가면 안 되는 줄 알고. 애초에 아무것도 침입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버리는 게 좋아요. 자꾸 이 안에, 왜냐면 어디 부딪히면 상처 나고 이러잖아요. 아, 그러니까, 그러니까 막아버리는 거지, 얘로. 음. 그래서 손톱 다 기를 동안 좀 예뻐 보이라고. 손톱을 내밀기가 조금 부끄러워. 음.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제이 손톱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 또 진한 컬러는 부담스러워 한단 말이에요. 맞죠. 어, 손톱이 너무 눈에 띄니까.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컬러로. 그래도 저번보다 더 예뻐. 네, 그죠? 더 길어졌어요. 응. 그치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응, 그거 맞아요. <웃음> 갈수록 예뻐질 거예요. 응. 응, 관리 너무 잘해왔어, 진짜. 응. 오늘은 요거 두개 윗부분 자라나온 거 다시 메꾸고, 오른손 엄지랑, 왼손, 검지, 중지 다시 복원할게요 네. 참으니까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네 <웃음> 넣어주세요. 넣어주세요 나와주세요 유지는 잘해왔고 여기도 그래도 안 뜯었나봐요? 뜯었어요 뜯었어요? <웃음> 네 근데 다 아물어서 왔는데? 아 그래요? 빨겠는데 최대한 깔짝깔짝 <웃음> 안 뜯지 말라니까 언더페이스니까 자꾸 뜯죠 네 까지 내려왔다. 어, 얘가 더 빨리, 음. 빨리 된것같 음. 자, 여기도 지금 여기가 상했던 부분. 많이 자랐다 여기 얘랑 확실한안잖아 응, 얘랑 얘를 제일 나중에 했잖아 네네. 많이 자랐죠? 응. 자다 되셨습니다 하셨습니다. 와 아, 근데 진짜 많이 자랐다. 네. 응. 애들이 보고 되긴 되는구나. <웃음> <웃음> 그 부지런히 잘 와가지고 더잘 됐죠. 막 오다 안 오다 오다 안 오다 이러면 잘 안되는데 너무 성실하게 자라가지고 여기는 진짜 손톱이다 그쵸 이거 진짜 손톱이야 어 여기도 오늘 길이 자르면 멀쩡한 손톱만 남겠다 어 진짜요? 응. 보면은 아 어, 그러네요 여기까지가 상한 손톱이었잖아요 오늘 이만큼 자를 거니까 음. 어. 한 통만 나오면 복구했던 건 지우는 거요 지워도 되고 계속 해도 되는데, 네. 웬만하면 한 3개월 정도는 더 계속 하는 게 좋아요. 아, 다시 안 되돌아가게 하려면. 아. 근데 너무 멀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이제, 아, 이제 여기는 그만 오셔도 돼요. 할 때는 그냥 동네에 있는 샵 있잖아요. 네. 거기 가서 뭐 젤까지. 안 해도 그냥 케어라도 해서 손톱 모양 계속 다듬으면 은더 괜찮을 거예요 젤을 덮어주면 더 좋기는 한데 왜냐면 그럼 안 뜯게 되니까 너무 아까 시간도 없었 계속 그랬으면 좋겠다 <웃음> 여기 그래도 한 다음 정도는 돼야 그죠? 아 여기 아직 살짝 안에 남아있어서 네. 근데 거의 다 됐어요 여기도 어, 엄지가 이 진짜 여기 자르면 은 그냥 없어지는 거야 여기도 여기 자르면 은 거의 다 없어졌고 이쪽을 더늦끼기 시작했잖아요 네. 여기도 다음번 올 때쯤이면 은 되겠는데 됐어요네 아니다 한두 번은 더 해야겠다 음. 여기도 그래도 요즘 요만큼 엄청 많이 자랐어 어, 엄청 많이 어 여기는 새끼손톱 빼고는 다안 좋지 않았었나요? 어, 그죠저 네. 검지 다 멀쩡해졌어요 여기 중지도 다 멀쩡해졌고 여기 안됐어 어, 약지랑 엄지가 제일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음. 음. 만큼 지금 여기만 한두달 정도 더 자라면 될것 같고, 그죠? 여기도 두 달만 더 자라면 될것 같고. 진짜 많이 자랐다. 일단 이 바디 색깔을 볼수 있다는 거 자체가, <웃음> 그죠? <그쵸? 웃음> 네. 얼마 만에 보는. 키리 줄게요. 진짜 이쁘다. 아! <웃음> 이제 길어서 너무 불편하다. <웃음> 다 없어졌어 어. 아, 안 좋은 손톱 응. 여기는 한달한 달이요? 응 너무 안 남았네 한 달이면 될거 같아요 만더 길면 될것 같아 어 여기도 가짜 손톱 다 잘려나갔다 어 이게 엄남았요 이따가 길이 좀더 다듬으면 가짜 손톱 끝이에요 오. 진짜 엄지만 남았다 <목소리> 자, 가정용은 여기가 이렇게 둥글게 생겼단 말이에요 네. 그걸 생각하고 자 잡아봐요 <목소리> 떨리죠 <목소리> <목소리> 자그다음 이렇게 하고 어,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아, 잡고 이렇게 어.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여기 안에 살을 자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해서 요정도 음. 그리고 1 mm 씩만 앞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손톱이 안 깨져 아. 눌러봐요 그 다음 통글게 해서 눌러봐요 이렇게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? 그럼 아파 그 다음 끝에 이렇게 우와 응응 응, 그 다음에 여기 너무 뾰족하잖아요 네.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모서리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. 왜 말만 돼. 이렇게. 어. 어. 그리고 요요 요쪽도 이렇게 넣어서 어 안에 들어갔네. 아니 안 들어갔어. 이렇게 넣어서 이만큼만 이렇게. 우와. 어. 이렇게 한 다음에 요런 아. 걸로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아. 하면 부드러워져요. 이렇게. 근데 막 이런 거 음. 다 재질이 다르잖아요. 다 음, 똑같은 음. 거예요? 아니요, 다 달라요. 아, 거칠기가 달라요. 아 그러니까 우리 사포가 거칠기가 다 다르잖아요. 네. 그래서 거칠기가 다 달라요. 그래서 이쪽이 거친 쪽이고, 이쪽이 부드러운 쪽이 이렇게 아 만져보면. 네. 어, 그죠. 그, 그렇죠. 그 어. 다음에 이쪽,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만, 한 다음에, 이거 부드러운 걸로 이렇게 아 해주면은 여기 매끈해져요. 만져봐요. 어. 모서리 없어졌죠? 네. 어, 이렇게 자르는 거야. 하하하하. <웃음> <웃음> 태어나서 처음 손톱 깎는 거면 저웃 <웃음> 이게 되긴 되네요. <웃음> 그러니까요. 이게 되네요. 진짜 여기, 여기 끝에만 조금 남았다, 그죠? 네. 아 지금 제가 손톱 영양제 만드는 중이거든요 어? 어 진짜요? 샘플이에요 <웃음> 아직 미완성이긴 하지만 오일이 아니라 영양제예요? 네 만져봐요 안 미끌거려요 음, 음, 음 그냥 촉촉하죠 응음 음. 손톱에 스며드는 제형으로 오일, 저 이렇게 막 오일 나, 남는 거 싫어해서 어, 저도 음. 손에 묻는 거 싫어해서 음. 근데 이건 스며들면 안 남는 거안 웃긴 적 버려요? 음. 오! 괜찮죠? 네 보습 겸 영양제 이 체디, 체디가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네 <웃음> 그때 추천해주신 거 샀는데 음. <웃음> 이 로션? 네 음, 맞아 이거 좋아 안끈적거리지않아요안 음. 끈적거리고 보습도 잘 되고 맞아요 자 어디 볼까? 와 손톱 진짜 예뻐졌다 와, 아 옛날 거랑 빠집해서 아, 붙여내야요자 아, <웃음> <웃음> 수고하셨습니다. <웃음>